요즘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며 이젠 질려버렸습니다. 떠나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찍을 때 시장에 입문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가치투자는 개인적으로 어려워 보였기에 차트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실질 수익률 비교를 위해 국내와 중국 펀드도 하나씩 가입했습니다. 차트에서 장기 추세를 읽을 줄 모르니 매매는 자이반타이반으로 단타가 되더군요 초반에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반등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오전장 거래로 제법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상한가로 강하게 가르는 종목들 중고점대에서 잡아 상한가 근방에서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한두어 달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매달 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새로운 운용자금에 투입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매매 방법이 잘 안통하더군요. 예를 들어 전일대비 상승폭 9%쯤 되는 종목을 사서 한 13%까지는 무난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웬걸 4%쯤으로 한시간 만에 빠지는 겁니다 5%가 순식간에 빠지니두려움에 매도를 치게 되더군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없이 투자금 전액 매수를 고수하다 보니 이런 거래가 몇번 계속되니까 투자금이 팍팍 깎여 나가더군요 보통은 돈을 따는 것만 복리로 생각하는데 돈이 까여 나가는 것 또한 복리였던 것입니다. 벌면 2%, 까이면 5%. 대출이라는 것은 안 좋아해서 신용윤자나 미수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좌 잔고가 계속 주는 것을 보니 급등주를 찾게 되더군요. 우선은 급등주 잘 찾아 원금은 회복해야지 작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매매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급등주 매매법 같은 것도 잘 모르면 모의거래 등을 통해 연습을 하고 실전에 임해야 했었는데, 그냥 하루 조금 공부한 것 같고, 그대로 적용해서 매매했습니다. 급등주 매매 보신 분은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급등 후 급락, 급등주를 급등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타지 못하고, 급등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타다 보니,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골로 갑니다. 어, 심리적으로 장기로 들고 가지도 못하겠더군요. 금방의 상한가를 여러 방 맞고 회복될 것 같지도 않고, 손절매를 그냥 하게 됩니다. 내일 나올 은봉이 두렵고 그냥 현금 확보 후 내일은 내일의 종목을 노리자는 생각만 들어서요. 그렇게 애를 넘기고 올1호를 마감하는 이때 번드는 다시 십몇 퍼센트의 수익률 마저 더 떨어질까봐 전액 환매해버렸고 직접 투자금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식판 참 무서운 곳입니다. 국가나 증권거래사에게 세금과 수수료만 지어주고 제 돈은 그냥 없앤 기분입니다. 장도 하락장이다 보니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도 안 들고 돈 자체가 그냥 버려진 느낌입니다. 4천만원어치 로또가 다 꽝인 그런 느낌 조금이라도 벌고 주식시장을 떠난다면 마음이 홀가분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답답한 기분입니다. 아니 수익이 났다면 못 떠나고 시장에 계속 발담그고 있었겠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투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초단타 거래도 어려워지고 세력을 통한 인위적인 부양도 어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용히 지내고 내년쯤 땅이나 알아보러 다녀야겠습니다.